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어셈블리의 일부분을 단면 치는 애니메이션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런식으로 완전 조립된 부, 어, 어셈블리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단면이 생성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거고 이게 끝나고 나면 부품의 어떤 투명도의 변화를 통해서 사라지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결과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실습자료안에 가르면 파워 트랜스포 유닛이 있고요. 리절 t 안에 들어가면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만든 거니까요 이렇게 확대되면서 이런 식으로 단면이 생성되죠. 투명도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요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솔리드 웍스에서 예제 파일을 열어 보겠습니다. 실습 자료 요 안에요. 요거를 여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어셈블리 파일 보다는 좀더삐까번직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이거 왜 그러냐 면요 이게 리얼뷰어 그래픽이 켜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해제하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걸 체크하면 실제 여기에 줬던 그렇죠? 단품이나 또는 부품 상태에 줬던 표현이 있죠 표현을 반영해 가지고 좀더 광택 있게 보이게 됩니다 어 물론 이렇게 뿐만 아니라요. 음영처리 그림자 표시하면 또 이렇게 그림자까지도 살짝 가미되어 보이고 앰비언트 오클로저라면 훨씬 더 그렇죠? 렌더링된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 그대로 캡처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발표 자료를 쓰신다든지 그렇죠? 그래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 기능은 모든 컴퓨터가 다될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래픽카드가 이 기능을 지원을 해줘야지만이 되는 거니까요. 카트는 뭘까요? 만화죠. 그렇죠? 만화 이런 식으로 변할 일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자 일단은요 저는 애니메이션의 모션의 기본 목적이 있으니까 렌더링 기능보다는 다 꺼놓고 여기 리얼뷰 만 켜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짧습니다 그쵸 그렇죠? 축이 좀더 보강을 해야겠어요 자그 다음에 일단 모션 스터디에서 단면 치는 것또 설명드리겠지만 요 단면도 요거는 이제 어셈블리에서도 가능하고 단품에서도 가능하죠. 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하고자 할때 단면도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사실은. 한번 눌러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일 거고요. 이름일 뿐입니다. 단면을 사용할지 영역으로 사용할지. 음, 일단 단면, 평면. 방법으로 단면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평면이가 결국 말 그대로 평면을 이용해서 칼 자르는 거죠. 다음에 직각형 없애 참조 평면. 어떤 면? 예, 정면을 이용할지 또는 윗면을 이용할지. 저는 우측면을 이용할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평면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맵면을 잡으면 그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섹션이 쳐지겠죠 자 저는 일단 정면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단면 캡 표시 이걸 해제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마치 속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단면 캡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 반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색깔입니다 색 편집하셔야죠. 기본이 이제 파란색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한번 바꿔보죠. 그 다음에 캡 색상 유지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오케이 눌러보죠.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거를 해제하면 원래대로 보이는 거 다시 누르면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캡 색상 유지를 해제한다고 그러면 오케이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원래 단품이 가지고 있는 색상이 있죠. 그게 그대로 단면에 표시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편집 상태로 들어오죠 물론 예 요거 있죠 요거를 드래그 하셔가지고도 이렇게 깊이란지 이런 회전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자, 일단 예 취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면을 꼭 하나만 칠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자, 일단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쳤습니다 그러면 또 내려와서 단면 2 하고 이번에는 네, 윗면을 이용해서 한번 쳐보죠 4분의 1만 남는거죠 단면 3개까지 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우측면 하면 8분의 1만 남는거죠 그래서 그렇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만 남길 수도 있고요어 저는 단면 1만 한번 사용해보죠 네 단면 1만 했을 때 지금은 모든 부품이 다 잘려 버리죠 저는 이 부품은 여기에 지정해 보겠습니다 축은 자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축을 선택해보죠 그렇죠? 그럼 이 부품은 선택 항목에제외랑는 선. 결국은 단면을 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얘를 포함하면 지금은 뭐만요? 예, 축만 단면이 쳐진 겁니다 얘도 한번 단면 쳐보죠 얘와 얘, 요두 가지만 단면이 쳐진 거죠 이거를 제외할지 포함시킬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또는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자, 선택하자고요이 부분만 단면을 치겠습니다 얘만 제외를 하고 여기 어, 축만 볼까요? 축만 제외를 했습니다. 또는 투명에다가 특정 부품만 투명하게 처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투명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얘는 거의 반투명으로 보이죠? 이렇게 예, 단면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뭐 것들도 여러분이 잘 활용하신다고 러면 파워포인트 만드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얘기 였구요 얘는 투명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좀 아쉬운 거는 있습니다 물론 저장할까요 단면도 저장 이렇게 하면 스페이스바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단면도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다른 거로 보다가 요거 누르면 뷰가 저장이 되겠죠 근데 아쉬운 거는 뭐냐면 어 요거는 정적인 단면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모션 스터디에 끌어다가 이런 식으로 뭐 단면이 쳐지게끔, 또투명도 변화, 이런 식으로 모션을 구현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방식을 한번 사용해 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션 스터디에서 지금 1번이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뭐한 이쯤에 좀 확대해 볼까요? 확대한 다음에, 한 5초 정도에 갖다 놓고요. 이걸 끄면 그 사이에 이런 모션이 구현이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3D 모델에 들어오죠. 자, 일단은 단면을 칠 파트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 파트를 이용해서 이제 음,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탑다운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파일이 좀 많아가지고 좀 불편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만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냥 세 폴더 있죠. 세폴더 삽입인가요?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식으로 폴더 하나 만들어집니다 파트라고 하죠 자, 이거는 작업의편의상 그런 것 뿐입니다. 너무 많이 펼쳐져 있어가지고 좀 불편해서 그런 것 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기존에 있던 어... 뷰 있죠? 요거를 다 보겠습니다. 기본 뷰요 세개를 말하는 겁니다. 정면, 윗면, 우측면 자 저는 음... 이거 있죠? 윗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쭉 예, 섹션이 쳐지게끔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새로운 부품을 하나 사입하죠. 미리 만들어 놓고 가져와 쓰셔도 되고 여기서 새 파트로 하셔도 됩니다. 찍고요. 그러면 새 음, 파트 어디에 만들 거냐 물어보겠죠. 저는 일단 윗면에 바로 해버리겠습니다 찍고 하면 이런 식으로 새 파트가 만들어지고 바로 스케치 상태로 들어오죠. 자 일단 빠져나오겠습니다 왜? 저장부터 해야 되니까요. 종료하고요. 어셈블리로 올라오죠. 얘를 외부 파일로 저장하죠. 이름은 어떤 걸 하시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커트라고 하죠. 하고요. 그 다음에 어셈블리와 동일한 위치에 확인 누르겠습니다. 기존에 파일이 있어서 그런 것뿐입니다. 자, 덮어쓰죠. 그럼 얘를 커트라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이 파일 안에다가 이제 우리는 결국은 단면, 단면을 생성할 어떤 요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만들 거니까 파트 편집하고 내려오겠습니다 이 파란색 의미가 이단품 편집 상태로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막 선이 보이니까 좀 불편하죠 그냥 원래 그냥 음 불투명 상태로 보고 싶으면 요 누른 다음에 불투명 누르면 됩니다 자 이면에 대해서요 일단 마우스 오른쪽 수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윗면에 대해서요 자 그리고 윗면에 스케치하고 들어오죠 일단 저는 외부 참조 없으므로 해놓고 작업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단품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려면 외부참조 관계가 걸려있으면 움직일 수 없겠죠. 그래서 외부참조를 이렇게 눌러놓고, 그러다 보면 이게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확인 누르죠. 아니면, 스케치에 빨리 나온다면, 굳이 이 어셈블 이걸 쓰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면 정면 있죠? 정면에 스케치 한다고 그러면 굳이 외부참조하고 관계가 걸리지 않겠죠. 그런 다음에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넉넉하게요. 완전히 커브되이끔 하고요. 얘랑, 어... 여기를 본다 그러면, 요면이 있네요. 윗면. 윗면이랑은 동일선상에,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크기는, 뭐, 치수는 주도 되고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한260 줄까요? 그 다음에, 어 여기는 한90 정도 주죠 뭐.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빠져나오죠. 얘 가지고 피처에서 돌출하겠습니다. 높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 높이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10정도 하죠. 지금 상태는 마이너 상태니까 자유도가 있으니까 얘가 제음대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끔 살짝 구속을 걸겠습니다. 그쵸? 어셈블리 올라왔어요 얘를 살짝 옮겨 놓고요. 일단은 이면이랑 요면 있죠? 두면 사이에 일치 구속을 걸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어... 얘가 위아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되니까요. 메이트 중에서 거리 메이트를 걸죠. 이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그렇죠? 이 면하고 면 찍겠습니다. 일단은 한 50정도 줄까요? 5 0넘너 작네요. 한 70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커버되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빠져 나오게끔. 자, 오케이 하죠.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누르고 빠져 나오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겠죠. 좌우로는 못 가도 위아래로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럼 거리를 줬다는 얘기는 이 면과 이 면이 평행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평행이 되는 거고. 면일치 걸려 있으니까 앞으로 빠져 나오진 않겠죠. 위아래로는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요 상태로 해놓고 잡을할 겁니다. 자, 얘를 일단 충분히 위로 갖다 놓고요. 거리를 하나 더 주셔야 됩니다. 자, 메이트에서 거리 메이트. 일단 이면이랑 이면이랑. 저는 한100 정도 줄까요? 100은 너무 많이 빨리 나오나요한80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요 상태가 처음 초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리. 오케이 요거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80 밑에 보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요금 내고 그렇죠. 거리 2번 자자 자,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죠 실제 얘가 이제 이렇게 가면서 뭐 해야 됩니까 부품들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단품 안에다가 좀 정리해보죠. 단품안에다가 스케치 그린 다음에 돌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메이트를 줘가지고 얘가 좌우로는 못 움직이고 앞뒤로도 못 움직이고 그 대신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거리값을 이제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걸 이제 모션에서 재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모션에 재활용하면 이게 될까요? 한번 보죠. 일단 새 모션 스토리 들어오셔가지고요. 확장을 한 다음에요. 이쯤에 갖다 놓고요. 한 4초쯤에 갖다 놓고 메이트에서 제일 밑에 있겠죠? 거리 두블클릭 영어로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밑까지 내려오겠죠? 그래서 보면 천천히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온다고 해서 이게 잘리나요? 잘리진 않죠? 그럼 이제 뭔가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모델에 왔어요. 이거는 반드시 지금부터 하는 작업은 어셈블리 안에서 작업하셔야지 이 커터 안에 내려가서 작업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이 상황에서 한번 하는 겁니다 자 이면에다가 아랫면 있죠 윗면이 아닙니다 아랫면에다가 스케치 그 다음에 요소 변환하면 모서리가 나오겠죠 빠져나온 다음에 얘를 가지고 어셈블리 피치에서 돌출 컷 제일 위로 관통을 해버리겠습니다 이게 밑으로 생성되는 것처럼 느껴지만 사실은 방향이 위니까 위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그렇죠? 모든 부품 다 자를 수도 있겠죠 일단 잘라 보겠습니다 오케이 했어요 선생님 아무런 변화 없는데요 세 모션 스토리로 돌아보죠 그런 다음에 이쯤에 사치에 갖다 놓고요 거리 값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0으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내려오면서 얘가 위쪽에 걸치는 부품들은 잘라 버리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요. 모델에 왔어요. 그래서 이 돌출 컷을 할 때, 어떻게요? 이 스케치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이 잘리게끔, 결국은 얘가 내려오면서 위쪽 부분이 잘리니까 이 4분의 1만 잘려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 축은 재배하고 싶어요. 그럼 선택 파트 한 다음에 자동 선택 해제한 다음에 지금은 모든 부품을 미리 이렇게 해놓고 여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 잡혀 있죠. 그 중에서 축에 해당되는 부분만 저는 삭제하겠습니다. 마우스로 른쪽 삭제. 그럼 축만 안 자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케이 하시고요. 여기서 셈블리에서 뭔가 변화를 찾겠다 그러면 될수 있으면 새 모션 스터디 하셔 가지고 잡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가지고 한6육 정도 에 갖다 놓을까요? 더블 클릭. 0 잡겠습니다. 오케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해 보면 보면 어떻습니까 쭉 내려 보면 축은 안잘리는 거죠 축은 안잘리고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쭉잘려나가는 겁니다 좀더 이제 어 플레이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네. 이거 잘 활용하시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에는 일단 0 프레임에서요 자 이렇게 뷰 확대 축소되는 거는 이 뷰키 재생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뷰키를 일단 재생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초에서 일단 이거 다 꺼버리고요 다창 닫고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영초에 있는 요놈 있죠 예 네. 키대치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투명도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있는 거죠 이렇게 드래그 해도 실제로는 플레이 시키지 않으면 이게 잘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이렇게 되있죠 자, 그러면 이 쯤에 와서 현재 상태에서 이 현재 상태를 그대로 기억을 시켜야겠죠? 그런 다음에 자, 이번에는 뭐 투명도를 한번 변화를 시켜보죠. 요 본체 있죠? 이만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얘 선택하고 6초 정도에 갖다 놓고요. 예, 찍겠습니다. 키프레임 하나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한 8초 정도에 갖다 놓으시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표현 아참 그전에요 이게 예 그냥 표현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선택하고요 지금 이 선을 먼저 갖다 놓은 겁니다 이 구간에서 투명도의 변화를 줄건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표현에 들어와서 고급에 들어와서요 광도에서 투명도를 한번 배우러 주겠습니다 일로 주는거죠. 결국은 100이 랍니다 완전 투명이 되는건데 어떻습니까? 모서리가 살아있죠. 이모서리 살아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까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요 순간 있죠. 여기서 예의 투명도를 보기 스타일을 바꾸고 싶습니다. 갖다 놓고요. 여기요 선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파트에서 요거 한번 확장을 해보죠. 예의 보기 방식을 저런 음영으로 병렬시키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는 여기서 다시 원래대로 본체를 모서리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서리쭉 유지되다가 여기 오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쯤에 갖다 놓고요. 얘의 어, 표현 방식을 광도에서 투명도를 이렇게 주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자 조금 접어놓고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자.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되는거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이제 뭐 해야겠습니까 이제 뷰를 또 차분히 정리하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봐야겠죠 자뭐이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해놓고요 좀 작게 해놓고 키대치 하시고요 요렇게 되면서 뭐 여기까지 가볼까요 여기서 좀 확대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예, 키 삽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축소해서 확대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라질뭐그 정도까지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살짝 방향을 이렇게 틀어본 것도 재밌겠죠키 삽입 자좀 정리를 하고요. 처음부터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되는 거죠? 확대되고 확대되는 동시에 이렇게 섹션이 쳐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되면서 사라지는 거기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잘만 응용 하신다 그러면 굉장한 뭐 애니메이션 모서이뭐로봇이 움직이고 막 그런 것도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이 노고를 들이면구현이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좀 수식 개념도 들어와야 되고 좀 로직이 좀 복잡해 지겠죠 그렇죠 자, 그런 분들도 나중에 어떻게든지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섹션 체제는 그런 걸 통해서 섹션에 어,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